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자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어, 샬롬이라고 크게 한번 선포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가 이제 더욱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서로 보시면서 샬롬 네 할렐루야 샬롬 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새날 교우들에게도 샬롬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어, 참 어, 저는 가능하면 코로나 이야기를 좀 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벌써 3년째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뭐 불편한 게 이만째만이 아니시죠 뭐 마스크 써야 하는 불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어, 생존을 위협하는 어, 위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오미크론의 뭐 급속한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지금 격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 이게 또 어느 때까지 이어질지 참 교회를 생각할 때 어, 교회도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들이 문을 제법 많이 닫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만 하더라도 지난 회기 또 이번 회기 때 많은 교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의 교회들이 교회 폐쇄 신청을 하고 있어요 교회문을 닫는 거죠 교회가 새로 생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회가 폐쇄된다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받고 그리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제대로 어, 믿음을 잘 지켜내고 계시는가 어, 작년부터 우리는 신구약, 또 성경통독도 또 하고 있고, 우리 목장 모임도 뭐 비대면이든 현장이든 우리가 열어보자라고 또 열고 있고, 또 공적 예배도 어뭐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예배를 원칙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마치 이 코로나 위기는 키질과 같아요. 키질. 키질. 이 키질을 하면은 쭉쩡이는 날라가고 알국만 남게 되거든요. 그게 키질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키질이 끝나면 진짜 성도는 남고 쭉쩡이는 날려갈 겁니다. 아, 정말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꾸 가짜와 진짜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해서인지 제가 어느 나라인가 갑자기 누가 보금 18장 8절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란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따른다고 자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 어떠한가?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새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특히 6장과 7장, 우리 지난주는 7장과 오늘은 6장을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여러 수준을 가진 여러 수준의 믿음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장 읽었지만은 7장에 보면 지난주에 다뤘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과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했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어하스러웠죠. 그리고 또 7장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미지근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어, 그 중에 50절에 나오는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가는 질문을 했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 입장을 변호하기는 해요. 어,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그 살바란 분위기에서 예수님 그래도 편했었던 이들은 아 그래도 잘한 사람이야 칭찬해줄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참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 이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을까 왜좀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을까 니구대모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보호에 급급해서 조심스럽게 앞뒤를 재는 모습이 너무도 아쉬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고 또 허위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행동에는 적극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보지 않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죠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와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우리 한번 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말씀이 죽여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이 말씀의 배경을 염두해 두고,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고, 심지어 그동안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도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의미가 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형편을 봐가면서 적당히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음을 단언한 후에 사방의 문을 다 잠그고 출구를 막아버리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어, 제자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소요소에 강조하면서 가론유다를 제법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론유다. 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도요한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더 다시 말하면 그 반대로 우리는 가론 유다가 아니야, 우리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론 유다를 종종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가론 유다를 대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눈에 아마. 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유다를 대조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소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착취와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이곳에 정의로 운 나라를 세워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다시 살것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말하면 저들에게 너무나 실감이 안 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매우 어려우니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백성에게 영생이니, 믿음이니, 그런 이야기가 별로 현실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어려운데 천국이나 영생이나 그런 생각할 겨롤이 없어요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의 문제 해결 되리라고 따라왔는데 죽어도 살 것이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다잘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복되고 사업도 형통할 것이다 하,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렵지 않게 따라가겠는데 주님께서는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고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 주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이 말을 이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한 번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또 네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지적한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그때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장담을 했어요 자그 대답을 들은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마귀라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니 그리고는 또한 6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미 그때부터,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누가 막이란 말입니까? 누가 당신을 팔자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의아스러움과 그런 당황스러움과 의심과 물음들이 아마 그 제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자들에게 너무 황당해서 아니 주님을 2년이나 넘게 따라다녔는데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누가 막입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아마 아무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로부터 1년쯤 지나고 마지막 6월절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은 또다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착심한 유대 지도자들이 어렁어렁거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막 그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때는 막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입니까? 주님 냅니까?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모두 마치 자기의 그 약해진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이 근심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겁부터 나는 우리는 누군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보고 하는 말 같아서 나보고 하는 말 같아서 겁부터 덜컥 납니다. 나입니까? 주님 나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였어요 아니 1년 전에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신 그 사람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하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었잖아요 비록 베드로는 세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롯 유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사도 요한은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고 주님을 쫓아가는 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엿세 전에 그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번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고급 향류를 부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아주 화를 냈습니까? 아니 저 향류를 팔면 돈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왜 낭비를 하느냐고 마구 화를 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아, 언뜻 들으면 예수님 서러운 말 같아요 왜 쓸데없이 양배하느냐 구제하지 가난한 사람은 없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그는 도둑이라 돈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며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고 두려워서 넘어지고 흔들렸던 사람이 아니라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살고자 했던 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고 했을 때 베드로도 근심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고 유다도 근심하면서 난 아니지요. 또 유다도 물었어요. 모두 다난 아니지요라고 근심하며 물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물음 속에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질까 두려워서 물은 것이고 유다는 들킬까 봐 두려워서 물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난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물었고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영약함과 자신의 악함이 몹시 안타까워서 물었고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뻘었다는 점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론 유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론 유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보란듯이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이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고 주님 붙들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그들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겸져내려고 그러고 그래도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마음 써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말씀 앞에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 맞으시죠?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른주다가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그 사람에게는 주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론 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페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도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급이 나면 움츠러들고 어, 어떤 때는 내가 막물리를긋는것 같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한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두려워서 엄짝달싹 못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떤 때는 막 죽을 것처럼 마음이 뜨겁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속섭에서 뒤로 물러가고 피해버리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 같은 이에게도 주님은 그 약함과 너머님의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 처음부터 주님께 관심 없고 주님 따라가려는 마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왜 끝까지 데리고 다녔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 왜가르뉴다 같은 사람 왜 처음부터 어, 아예 그냥 제외시키시지 왜 처음부터 그는 믿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그런 자를 끝까지 주님은 데리고 다녔을까 궁금하더라.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한 번씩은 두려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라고 근심 어린 질문도 해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주여! 네니입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유다가 아니야. 너는 유다가 아니야. 그 질문이 주님 절실히 필요해서 난 주님 놓치지 않아야 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너는 유다가 아니야. 그 질문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질문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론 유다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살수 없기에 그 은혜로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가른 조다가 아닌 것입니다 팔자가 아니에요 예수 팔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는데 그의 약함 때문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주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네. 그러기에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고 그러기에 베드로는 생의 마지막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고, 순교함으로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은 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진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들 많이 들어 보셨죠? 지하 그 동굴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로마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터키에 있는 데린쿠유, 로마에 있는 카타콘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그 지하 묘지 지하 동굴 도시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당시에 그 네로를 위시해서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백성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어요 그 자기를 경배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다 처형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 어디로 피신했느냐 지하 무덤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곳이 바로 카타콤인 것입니다 카타콤 자, 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2, 300년이나 이어진 그 핍박기간 동안에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5,600만 명은 된답니다 5,600만 명 좋은 인원이 아니죠 지금도 통로 사방에 그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발굴한 유고를 연구해 보니까 그들 대부분은 이상하게도 체구가 작았다고 합니다 밤이면 슬그머니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는 두더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몸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력 장애를 어,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는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되니까 카타콤에서 나오라고 군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도 혹시 나가면. 또 발각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래도 카타콤에서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는데 혹시나 또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얽히게 되면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도 그 말을 믿지 못해서 30년이나 더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리 소중하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믿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게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일삭하구의 정신으로 주님 편에 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음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같이 연약해서 잠깐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여 내니까 조심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도 한 번씩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내가 흔들리는가 내게 의심이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같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도 진심으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있었고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같아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되고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고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과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영개우사 주님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깨워 내영 살게 하소서 주.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솔직히 저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배드로이지가른 누다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오늘도 나를 더 세워주세요 오늘도 나를 더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은약해서 흔들 때는 있지만 베드로이지 카론 요단은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주님 놓치고 싶지 않다고 주님 놓치고 싶지 않다고 주여 나를 주님 안에 더욱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지 누가 당신이 가로유다와 비슷한 것 같소 그렇게 말하면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나는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용기나 자신이 없는 그렇게 연약하게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 붙들고 싶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사오니 이바램으로 주님께 가오니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산 우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급속해서 당황스러운 우리에게 주님 생명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 안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또한 예배합니다 십의 일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축복하시사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끼지 않고 부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